이제 우리 이제 농도 식부터 해서 식 이해하는 것부터 달릴 건데 야 우리 농도는 지금 무슨 농도 하나 배웠지 지금까지? 퍼센트 배웠지 원래는 앞에 그게 있어야 돼 웨이트라고 질량 퍼센트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질량 퍼센트만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 오케이 따라서 그냥 앞에 웨이트라는 표시를 지우고 퍼센트라고 하는 거야 그냥 질량 퍼센트 식 하나 써볼까 퍼센트 농도 식 불러 뭐 있어 빨리 퍼센트 밑에는 무슨 질량 용액의 질량 위에는 무슨 질량 용질의 질량 곱하기 얼마? 이게 백 이게 퍼센트야. 이게 퍼 질량 백분율근데 거기에 농도가 한 가지가 더 붙어. 또 하나가 뭐냐? 뭘 농도라는 걸 써? 단연은 아직 M이라고 쓰거든. 오케이? N은 질량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강에서도 배웠지만 물질 따질 때 우리가 화학반응식이나 화학식성보다 질량이야, 개수야. 개수에 대한 거거든. 따라서 나한테 화학적으로 좀더 유용한 건몇 개냐 그 개수가 좀더 유용한 거야 따라서 진하기를 개수로 맞춰보자고 아까 내가 설탕 했을 때에도 설탕 그림 그렸지 두개 그리고 네개 그렸지 방금 얘기했잖아 2g, 4g이라고 했어. 두 개, 네 개라고 했어 두 개, 네 개라고 했지 그때 너희들이 무의식적으로 농도비는 2대 1이에요 한게 바로 몰 농도야 따라서 몰 농도는 식은 밑에는 용액의 부피 볼륨 그리고 위에는 용질에 몰수 쓰는 거야 몰수, 오케이? 다만 부피는 단위를 리터 써주고 그때 몰수는 단위를 mol 몰을 쓰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은 단위가 m 몰농도 이게 단위예요 단위 라지 m이라고 써요. 여기 한개더 들어가요. 보면서 푸세요. 그냥 보면서 풀면 되니까, 오케이? 그냥 보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이건. 자, 그런데 이 녀석 두 개를 내가 해석을 좀 들어갈 건데, 야 당연히 야, 야씨. 전체 용액이 10g 있어요. 용질은 2g 있어요. 퍼센트 농도는 얼마예요? 대입하면 나와안 나와? 나오지 할수 있겠지, 그치뭘 뭘로 농도 해볼까? 전체가 2리터 있어요. 거기에 4몰이 있어요. 대입하면 몇몰 농도? 2분의 4 2 나오잖아. 몰 퍼리터 대신에 이거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할수 있으니까 식서로 고 보면서 대입해서 푸세요, 그냥,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저 식에서 이 농도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거부터 갈게. 2%라는 게 있어. 농도가 2% 나왔어. 오케이? 야, 참고로 2%는 숫자 얼마 대신에 쓴 거라고 했지? 100분! 100으로 나눠! 이 뜻이야. 100으로 나누는 건데, 그걸 100으로 나누는 거 대신에 %라 쓴 거야. 그럼 2%는 같은 말로 쓰면 뭐 되지? 숫자로 쓰면? 100분의 1인 거야. 그럼 2%는 그대로 쓰면 2 나누기 100인 거야. 이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질량 백분율이니까 위에는 몰이야, 그람이야? 그람이지. 밑에는 몰이야 해도 그람이야? 그람인 거야. 당연히 위에 쓴건 용액이야, 용매야, 용질이야. 용질이고 밑에 쓴건 뭐지? 그렇지. 2% 수용액의 의미는 뭐냐? 전체 용액 100g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은 2g 있다 이 뜻이야 이 비율이 2대 100으로 일정하다 이 뜻인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용질이 4g 있대 몇 배? 두배 됐지? 그럼 용액도 몇배 시켜줘야 되지? 그럼 여기에 용액은 몇 g? 200g인 거야 비례 관계 눈에 조금 들어와? 어 여기에 용액이 50g 있대 100이 아니고 50이야 몇 배? 2분의 1배지 그럼 거기에 용질은 몇 배? 2분의 1배 시키면 되지 그럼 여기에 용질은 몇 g 있는 거야? 1g 있는 거야 2강하고똑같이2강 1몰 이산화탄소는 44g 근데 애가 22g이야 몇 배? 그럼 애도 몇 배? 한 것처럼. 그럼 딱 나오자마자, 아, 용질이 두배 됐어? 용액도 몇 배? 두 배. 와, 용액이 2분의 1배 됐어? 용질도 몇 배? 2분의 1 배. 할수 있어? 그러면 그거 따라서 예시 하나 더. A%가 있어. A%. A%는 의미가 뭐야? 용질이 몇 그램 있다고? A 그램 있다고. 전체 용액은 몇 그램일 때? 100 그램일 때.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용액을 10g 넣었어 10g 몇 배? 그러면 이 아래 용질도 몇 배? 그럼 용질은 몇 g 이 있어? 0.1a 그나할수 있겠죠? 그렇지? 좀더 쉬운 거몰 농도 그래서 몰 농도는 음, 예를 들어서 이거 하자고 0.2몰 농도라 치자고 몰 농도는 의미가 이거야 너 1리터에 몇몰이냐이 뜻인 거야 1리터에 몇 몰? 그럼 0.2몰 농도는 의미가 뭐지? 너 no. 0.2몰이 써 있듯이야. 0.2몰 용액 몇 리터에? 1 리터에 당연히 위에 쓴건 뭐야? 용질이야. 밑에 쓴건 뭐지? 용액인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야이 녀석이 1몰이 있어. 와 용질의 양이 몇배 됐어? 0.2가 1됐으니까 다섯 배 됐지. 그럼 밑에 용액도 몇 배? 그럼 용액 몇 리터짜리겠어? 5리터짜린 거야 야야야야 니가 니가 200미리야 오 미리는 숫자 얼마 대신에 쓴 거라고 했지 10에 마이너스 삼성 대신에 쓴 거라고 했지 이건 리터고 이건 미리니까 애도 미리 바꿔줄까 그럼 몇 미리 그렇지몰 농도는 1000미리에 몇 몰이냐 이 뜻인 거야 1000ml에 몇 몰이냐고 그러면 1000ml에 0.2몰 있는데 1000ml가 아니고 200ml잖아 몇배1 2 0 0 200 됐으니까 몇배 5분의 1배지 그럼 용질의 몰수도 몇배 아, 그러니까 LAOH 화학신형 얼마지? 40이야 오케이? Okay? 야나 이거 NaOH가지고 오늘 실험 좀할 거니까 어후배 일로와. 나나 나 실험을 좀 해야 돼서 나 가서 내가 지금 NaOH가 0.2몰이 필요해. 그럼 0.2몰만 가져와. 내가 시켰어. 그럼 내가 가서 이제 NaOH 0.2몰 가져 오겠지. 0.2몰 셀수 있어 없어. 못세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화학 신량4 0이니까 저울 가지고 오겠지. 그럼 저울 가지고 질량 측정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NaOH 0.2몰 필요하니까 몇 g 측정해야 돼? 0.2 곱하기 40에서 몇 g? 8g만 질량 측정하면 되지. 그치? 그런데 웃긴 게이 NaOH는 시약상에서 사야 되잖아. 시약상에서 내가 순도 100%짜리 사왔다 쳐도 공기 중에 뭐 있어? 수분. 수분 안 들어가겠어? 100%겠냐고. 시약상에서 100% 짜리 못사 100% 짜리 시약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시약상에서 내가 사왔는데 96% 짜리 사온 거야 그럼 96% 짜리고 딱 적힌 걸 보고 8g 들면 0.2몰이겠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좀더 많은 양을 들어야 되겠네 100%가 아니니까 그치? 야이거부터 가자고 몇 퍼센트라고? 96% 지? 밑에 잘안 보이지? 이거 치워버릴게좀 이따 어느 쪽이 승리할거야 그런데 이 새끼가 96% 짜리 그럼 96%는 찐 용질이 몇 그램 있다고? 96g 100분이니까 밑에는 100g일 때아 이거 100g 들면 그 안에 애가 96g 있다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몇 그램이야? 8g이잖아. 나 8g 오네. 8g. 몇 배? 96분의 8배지. 그치? 96분의 8은 얼마지? 8로 나누게 되면 8이 8, 8이 16, 12분의 1배지? 그럼 내가 덜어야 될 용액의 양도 몇 배? 그럼 12분의 1배. 그럼 얼마 덜어야 돼? 12분의 100g을 덜어야지 이게 된다는 거야. 아 96%짜리 NaOH는 12분의 100g을 더어야지그 안에 NaOH가 0.2몰이 있구나 우리가 이강에서는 단순히 질량만 측정하면 그걸 화학식량 나눠가지고 몇 몰인지 바로 뽑을 수가 있었거든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100%짜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내가 여기에서 좀더 정확한 이 시약에 또는 이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선 농도에 대해서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농도에 따라서 비례관계도 풀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3강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2강하고 3강만 하시면 여러분들 뭐할수 있냐? 이제 대학교 가서요, 선배들, 이제, 시다발, 어, 밑에 조수로서 어, 활동을 할수 있어요. 닦아라. 닦으면 되고요. 다음에 NaOH, 이몰 e 가져와라. 계산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농도는 딱뭐 쓴다고? 두개 씁니다. 하나는 퍼센트. 화원에서는 또 하나는 뭐뭘 농도. 정리합시다. 아, 일단 내가 농도식을 하나 먼저 정리를 할 건데 퍼센트 농도식 정리할게 퍼센트 농도는